I'll be fine 걱정마 웃는 내가 보이잖아 아침이 밝기 전 마시자 너는 전부 씻겨가겠지 I'll be fine 괜찮아 걱정마 거짓말이 아니야 괜찮단 말이야 웃음꽃에 물을 왕창 줬단 말이야 이를 정리하면서 감정이란 것을 버렸어 신경이란 것을 쓰기 싫단 말이야 계속 그런 표정 지을 거면 말이야 삼십분만 더 있다가 이러. I'll be fine